감독님 나랑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안에 있었어 난 지금 삼회 분량이 다 여기 있을 거야 거의 다 <웃음> 마지막 분량 그래도 밖으로 나왔네요 감독님 저희 벚꽃 뭐 구성 좀 할까요? 이 시간에 틈타서? 진짜, 하, 저, 진짜 집에만 있었거든요 진짜로 동이 형 가자 찾자. 찾자 이것만 먹고 집 바로 갈게 진짜 음. 준영이 대탈출이야? 음. 경찰들 풀려요 누나? 난, 내가 자, 내가 터치해놨으니까 풀리지 언제 풀려? 한 5분 뒤에? 5분 뒤에? 그건 좀빨빨리 다녀야겠다 <웃음> 너왜 여기 있어? 뭐 제가 무슨 거 o w 이 a t s 가자 e g o v 만 먹고 바로 n 게 What's the g o v e r 거 m e n t 잠마 민규야! 민규야! 아 진짜 웃겨 아니 이 형은 갑자기 본부로 왜 나타나는 거야? 너무 웃겨 아, 아, 그게 아, 아니라 아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왜 왔어? 아니 왜 움직여 아, 아니 아니 10분이 지났어 아 10분이 지났어? 너는, 어. 놀리려고, 놀리려고 왔니? 놀리려고 우리? 놀리려고 왔네 여기 들어가면 <웃음> 돼 얘들아 끝났다고 끝났다고 하고 앉아서 엔딩만 탈출하고 앉아있다가 그 공수시오 남아있을 어거인 잡는 것처럼. 마우스 버스터즈, 버스터 종료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아빠! 야! 나왔다 싸웠다! 아, <목소리> 이거 아니야? 거 무슨 말이야? 제한시간 30초. 마우스 버스터즈 종료하겠습니다. 오이야! 예! 야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 재밌으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죠. 우리 셈진의 정말 최고의 스케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그 이렇게 되면 벌칙을 어쨌든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이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네 분의 쥐가 어, 바스터즈를한명한명 크지 한명마다 귀찮게 때려야 되고 나 아, 너무 그거 싫어 너무 야. 귀찮게 다 하고 싶었는데 너 이렇게 형들을 생각해 어, 난 형들이 생각해 주는 거구나 어난형들 힘든 거 싫어 그래서 우리 중에 좀 간추려서 <웃음> <웃음> 그분들만 몰아주기 어좀 몰아주는 게 어떨까 그럼 네 명을 어떻게 뽑을까요? 뭐로 간까요 게임을, 게임을 통해서 제가 그럼 원하는 게임 아, 먼저 아 그럼요 쥐님 네. 맘대로 하시죠 네 그러면은 뭐야? 잘했어요! 뭐야? 잘했어요! 저도요 주님 말입 고법이야. 아 뒤로 느렸어요어야 이게 너다 너다 너다. 어? 아니지 아니 너야 근데 아니 주야. 아니 솔직히 너야. 천지가. 아, 아, 무슨 게임? 무슨 게 게임스타. 게임 한 명씩 과일 이름 소... 말해. 자 아, 시작. 시작 파인애플. 딸기, 멜론, 사과, 바나나, 귤, 키위, 두리안, 천혜양, 소박, 드래곤 우르츠 드래곤 들이자. 마이 동 <웃음> 학교에 가면 할까요? 어. 승관이 부탁하겠습니다 5, 6, 7, 8 학교에 가면 구룡대도 있고, 네? 학교 있고 학교 가면 구룡대가 있고 학생도 있고 학교에 가면 구룡대도 있고 학생도 있고 자도 있고 <웃음> 학교에 가면 구룡대도 있고 학생도 있고 자, 자도 <웃음> 있고 신뢰와도 있고 <웃음> 채승철도 있고 <웃음> <웃음> <웃음> 미스 터 미스+ 미스+ 미스+ 미스+ 미스+ 미스+ 미스+ 미스+ 미스+ 미스+ 미스+ 미스+ 꿀스 미스+ 미 게임 스 미스+ 미스+ 미스+ 게임 미스+ 미스+ 미스+ 미스+ 미스+ 이스 미스+ 미스+ 미 미스+ 아니요. 여기서 뭐라 가기도안 됩니까? 안 돼. 아한 어, 명이 네대 맞기. 동서남북으로. 아 너무, 너무, 너무 불쌍해지지. 아니 전혀. 전혀. 나만 아니면 돼요. 나래로 나. 나만 아니면 돼요. 어. 동서남북. 어, 어, 뭐 할까? 뭐 할까? 오케이. 오렌지 게임 어때? 오렌지 게임. 아, 아 오렌지 게임 근데, 좋다. 근데 안 끝날 것 같지 않아? 한번 웃기게 한번 해봐 그런 어, 거 재밌게. 아니 웃기 웃겨? 대신 웃겨야 돼. 어, 진짜 커야 돼. 오렌지가 어... 정말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 오렌지. 어,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오렌지오렌지오렌지오렌지오렌지오 오렌지. 오렌지오렌지오 오렌지. 오렌지오렌지오렌지오렌지오렌지 어, 어, 쪘잖아 다시. 해 o 다시 해 e 다시 이거 현장, 너무, 힘들어요. 아 across across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r o 포 포도, 포도, 포. 포도, 포도, 포도, 포도, 포도, 포. 포도 포도 포도 포도 포 포도 포도 포도 포 pudo, pudo, pudo, pudo, p 포도 포도 포도 포도 포도 포도 u d 도 p 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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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포! 아도 포! 다른 게 가늠이 안 되네. 다른 게임으로 할게요. 오도 <놀라> 포! <놀라> <놀라> <놀라>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놀라> 이거 경기가 다다 다른 <놀라>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세븐틴 노래 곡 제목. 어, 곡 제목으로 곡 빠르게. 제목을 빠르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놀라> 3초 안에 말해야 돼요. 시작. 아킨다. 만세. 다 잼잼. 다 아, 나츠나이스. 나츠나이스. 경고 경고. 경고 경고. 나이스 근데 지금, 지금 여기 타약탄다 바로 맞는 아, 거지? 발안개비. 아, 아, 어, 입, 아, 그, 하겠습니다. 우리의 세번 나왔다, 뜨겁다. 오. 유엔가. 누굴 잖아 락. 헬로. 파이. 캐피 파이어. 크레이지 럽. 엄지척. 날 수고하라. 오케이. 삼. 2 아, 이거 맞아야 돼. 맞아야 맞아야 돼. <웃음> <웃음> 동서남북이야 동서남북이야 <웃음> 여러분 인절미 주문하신 분네 인절미 주문하신 네. 인절미 주문하신 분구뾱오 <웃음> <동구. 웃음> 좋았네 매너, 매너 있었네자 마지막입니다 고생 많았다 <웃음> 고생 많았다 어디 원해요 옆면 앞면 <웃음> 내려 찍어주세요 <웃음> 네. <웃음> 야 도빈아 가운데 서라 아 오늘 아, 빈대떡 반죽도 이렇게 직접 야 내가 미스터빈대떡인 이유가 있었네 미스터빈대떡 미스, 어. 미스, 미스, 미스, 빈대떡. 에, 오늘 뭐 이렇게 줄을 잡아봤는데 줄을 네. <웃음> <쥐를> 잡아봤는데 <웃음> <웃음> 잡은 건지 뭐 제가 빈대떡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웃음>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우스 버스터즈 하면서 마지막 포즈 좋아요 약간 레트로 감성으로 오케이 오케이 마우스 버스터즈